저는 뷰에서 촬영을 온해양입니다 오늘 제가 눈이랑 코랑 턱살. 안녕하세요. 엄청 많죠? 안녕하세요. 숨겨왔던 나의 트러블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무섭다. 혜양이 맞아? 네. 네번째다 지금 세수하고 왔고 사진 촬영했고 원장님 뵈러 왔습니다. 수술 정수 수술 중입니다, 여러분. 짠! 코하고 여기 이중턱, 턱선 전체. 지방 후입하고. 필러때 녹였었나요? 네. 음, 약간 굴곡이 좀 생겼네요. 그래서 네. 네. 심하진 않지만 매부리는 조금 다듬고요. 그때는 한 3, 4mm 정도 될것 같아요. 음. 여기 미간 쪽에 필러가 좀 들러 갔네요. 하면서 제거할 거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코끝을 조금 더어떠하게 세우게 되는데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쓸 거고요 네. 가운데 연골로 기둥 세워서 자의코근 연골 자연스럽게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음. 예쁘게 잘 나올 거 같아요 그렇죠? <웃음> 네. 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음. 네. <웃음> <웃음> <좀 차이네. 웃음> 다 해드릴게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 있어요? 아니요. 예쁘게만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 Much, much later. 안녕하세요. 아, 이제 하고 왔어요. 어때? 그냥 숨이 막히고 목이 너무 아픈 느낌. 잘된것 같기도 하고. 눈은 이쁜 거 같아. 지않 지금 봐도. 원래 눈이 이뻤어서. 붓기에 봐잘 빠졌으면 좋겠어. 아, 루디 너무 마음에 든다. 음, 예쁘지? 응, 눈 이쁘지? 지금 이렇게 봐도 이쁘지? 응. 저는 루디 자꾸 풀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 하고나니까왜 이제 했나 싶어요. 진짜게 할 걸. 코그 옆으로 봤을 때 보고 싶었는데. 그럼 라인도 지금 테이프 있는 것만 보면 잘 됐을 것 같은데. 진짜요? 근데 귀가, 귀 여기 감각이 없어. 연골 썼어. 여기. 연골 안 썼는데 아안 썼지? 코에 연골 있으면 귀는 안써 원래 부족하면 귀 쓰는 거야 자 이제 오카를 입고 가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회복이 빠른 케이스의 수술이라 가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웃음> 봐요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한달차 정도 됐고요 이제 멍이랑 붓기 많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코도 진짜 많이 바뀌었죠?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만족! 대박